안녕하세요 허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동산 지도 만들기 특강 세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이전까지 만들었던 었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냥 이미지로 넣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야, 이 사람 진짜 잘 만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만들어 볼 겁니다 애초에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그룹화는 컨트롤 G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뒤쪽에 있는 이 지도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하철 노선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요거 만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캡처를한 이미지가 너무 진하다 그리고 좀더 투명도 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투명도를 누르셔서 여기 그림 투명도를 살짝 이렇게 보일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2019버전 이상부터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 버전은 이 투명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난 이걸 정말 투명한 느낌처럼 아니면은 좀더 흐릿흐릿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색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빼주시거나 회색조로 만들어주시거나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보일랑말랑한 느낌처럼 만들어지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여기에 있는 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선에 있는 자유형 도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처럼 직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끝에서부터 클릭해서 약간의 곡선은 클릭 클릭 하면서 만들어줄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직선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곡선처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더블 클릭 해주시면 끝! 나머지 왼쪽에 있는 공사중인 7호선도 마찬가지로 삽입 도형 자유형 도형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서 마지막 여기까지 더블 클릭해주시면 노선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도형들의 서식을 바꿔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 실선의 색상은 이제 노선도의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색상 그리고 왼쪽에는 7호선은 약간 좀 초록색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굵기를 4PT 정도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걸 점선 같은 느낌처럼 만들어주려면 여기 있는 대시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시 종류를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이 점선을 누르시면 이렇게 점선 모양처럼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공사 중이라면 이렇게 점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공사 중이 아니라 운행 중이다 라고 한다면 점선을 빼고 그냥 원래의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떤 역표시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역표시는 도형, 원도형, 타원 도형을 선택하셔서 s 프트키 누르신 채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만들었고요 자, 이 도형의 채우기 색상은 여기 있는 이 라인의 색상과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실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선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자 여기 겹선 종류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겹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굵고 얇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얇고 굵음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너비를 넓게 하면 이렇게 라인 이 겉으로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아 여기가 뭐 여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삽입 텍스트 상자콕 찍어서 여기는 가정역 텍스트 적고 텍스트는 흰색으로 텍스트 글꼴은 글꼴도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굵은 글꼴 이런 거 선택해서 여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니까 훨씬 더잘 보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해서 이렇게 예정된 역사 지역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료에다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볼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면 그냥 하나하나 일단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될 텐데요 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전체가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지하철도 두개다 선택해서 애니메이션 밝기 변화 눌러 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번호에 맞춰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 다시 한번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뜰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 클릭할 때를 다시 한번 톡 선택을 해주시면 3, 4, 5, 6, 7, 8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냥 이미지 통째로 보여주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려면 이 슬라이드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gif 파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gif 요거 자체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왼쪽 상단 파일 자 내보내기 하시면 여기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GIF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나오죠 중간이냐 작게냐, 크게냐, 조금 더 크게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중간 화질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각 슬라이드에 소요된 시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 수를 보시면 되는데 이 슬라이드 수는 지금 현재 1에서부터 10까지 모든 슬라이드를 다 gif 파일로 만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 우리 여덟 번째 것만 할 거니까 여기서 슬라이드 수8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GIF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부동산 관련 자료 GIF 눌러볼게요 그리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게 그림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IF 파일로 만들어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GIF 파일의 장점은 뭐냐면 영상과는 다르게 화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때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화질도 떨어지지 않으면서 용량도 적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저는 이런 자료를 사실 블로그 같은 데다 업로드할 때좀 써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이 gif 파일 자체를 그대로 카톡으로 이렇게 쏙 옮겨 볼게요 옮긴 다음에 그럼 여기 gif 표시가 보이시죠 이걸 선택하면 저절로 카톡 안에서도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손품을 파시기 좋게끔 제가 이런 지도 만드는 강의를 총 3편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부러 좀더 천천히 해드린 이유는 그래도 진짜 초보자 분들께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보려고 한거니까요 부동산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부동산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다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잘 잡으셔서 꼭 모두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저는 강의를 마쳐보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모든 강의에서 더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